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잡수합니다 오늘 간만에 낙지 뻘낙지 먹고에서나락 뻘낙지 그리고 이 녀석은 좀 부르는 그 이름이 달라요 이게 이쪽 전라도에서는 그냥 쏙가재라 그러는데 어, 어, 어느 지역에서는 아 이건 쏙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개가재가 맞다 어쨌든 그냥 예. 맛있는 거라고 합시다 <웃음> 바닷가재 같은 어, 맛있는 거 <웃음>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하니까 요 낙지 먹는 거는 대리만족으로만 보시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. 즐거워...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어, 좀 짜도록 할게요 이게 짜는 이유는 이 바닷물도 좀 짜고 그 빨빨에 붙어있는 이 불순물 같은 걸좀 제거하기 위해서 좀 짜는 거예요 자 자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사사 이 사이에 끼고 조심해야 돼요. 야, 음. 아, 이게, 뻘락지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뻘락지는 굉장히 부드럽고, 와, 짭러가면서도 원래 사실 이 몸통에 있는 내장은 제거하고 드시는 게좀 좋긴 합니다. 그 내장이 주는 특유의 또, 살짝 녹진한 맛이 있어요, 또. 아, 맛나네. 음. 자, 그럼 개까지. 가장자리 껍질을 싹가위로 잘라주고 이거 만지실 땐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요요 갯가재가 요 가버진 부분 좀 찔리기 쉽고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요 대가리가 한 번씩 이렇게 딱 쏘잖아요 그럼 굉장히 따갑습니다 아. 이야 왜 이렇게 되냐? <웃음> 지금 알은 지금 살짝 찬것 같아. 이게, 이게 맞나?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가운데 살이. 잘못 삶았나? 원래 이거 자르면 살이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살이 있긴 있는데 형님 옆에를 통째로 잘라내야 해요 그렇게 자르면 아 그러네 가기지 오고 네. 여러분 카메라 4K 카메라로 바꾸니까 이거 좀 좋죠? 잘 보이죠? 양쪽을 이렇게 다 자르고 아하 아 오 어, 이렇게. 아. 오, 이야 이렇게까지네. 이렇까지네 여기까지입니다. 야 이거 근데 좀 귀찮다. 아유, 누가 옆에서 까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것도 까야 되는데 배가 잘안 갈라지네. 아, 이게 깔끔하게 확, 저, 제가 이거 잘 못하나봐요. 깔끔하게 확 벗겨지지 않요 이렇게 나오네. 이렇게. 잠깐만요. 이렇게 나오거든요. 아이씨, 젓가락 못 죽겠다. 자, 사사. 야, 어 맛은 좋다. 아, 아러분 네. 깔끔하지가 않잖아. 이야, 이건 좀 낙지가 좀 크죠? 아 사사. 아우. 아, 개악해. 아우.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음. 입 안에 남아있는 잔 낙지는, 이렇게. 아 음. 보시면, 음. 보시면. 요, 보시면. 요 사이에 있는 이게 알이에요. 지금. 요 사이에 지금 색깔 살짝 까무잡잡하려고 한색 보이죠? 이게 알이에요. 에. 알? 자다. 음날 알이 살짝 단단하면서 이거 말린 명, 명란 말린 느낌처럼 딱 그렇게 씹힐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아니 요거는 어떻게 까야 되는 거야 왜왜 왜, 왜 살이 부터서 안 나오는 거야 야야 아니, 왜 살아있는데? 왜 죽은 척 해? 어, 살짝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예. 아잇사자 아, 이제 가기 전인 것 같아요. 사라지는 맛을 써메! 사사! 아우! <웃음> 아우? 자 요게 살은 일단은 땡겨버더라도 살은 지금 빼먹기 힘들어서 땡겨버더라도 알은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 알입니다 이 녀석이 알입니다 아... 아우 기박다 啊。哎。呀刷刷。 아아 사사. 자, 깨까지 살을좀 씹어달라고, 네가 인형 뽑기 하듯이. 씹어라. 안 씹네. 씹을 줄 알았다, 안 씹네요. 음예예오자 사사 아 오이 음... 사사 음? 아 사사 일단은, 요거 지금 남은 개까지는 지 소통하면서, 그, 한잔더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낙지는 다 먹었으니까,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어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남은 안주는, 예, 우리 또 라이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바이바이.